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것 한번 <웃음> 리뷰 차원에서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뉴 관련된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어 있었느냐 이걸 좀 알아보고 들어가자. 자, 메뉴 관련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알아볼 거냐 방법론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메뉴 관련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고 있고 조사를 해 보고 내가 또 관심을 가지는 어떤 영역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 연구 동향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내가 검색 엔진을 뭐좀써 봐야 될 거예요. 뭐 GPT-4 이용해서 메뉴 관련 메뉴 연구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뭐 얼마나 나오는 나오는지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그 상세하게 잘 나오질 못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검색을 할 거냐 이 문제에 부닥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메뉴 관리 중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을 뭐로 정할지 뭐가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걸 일단 조사를 들어가보자 여기에 조금 오래 전입니다만은 주로 여러분 네이버 많이 이용했죠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 그 다음 구글 이용하죠 뭐 구글링 한다고 그러고 이건 아직 챗GPT 이런거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나머지 뭐다음이라던 네이터 야후 야후 우리나라에 서비스 안되죠 없어졌잖아 빙은 빙 쓰고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이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빙 그러면서 해가지고 에, GPT 도움받아가지고 서치가 될겁니다 뭐, 이건 바이두 중, 중국 쪽에. 뭐, 이런 것들 검색 엔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검색 엔진보다 이제 막강한 최 GPT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구글이 가장 검색 엔진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구글에 찾아본다. 해서 구글링 한다. 내용어까지 네, 명칭이 붙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네이버의 데이터랩이라고 그는 이런 것들 또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분야별 뭐 인기 분야별 식품에 대해서 주간별 이런 순위 이걸 발표해요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서 별로 안쓰죠 지금 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검색엔진 구글링하는 방법 구글 검색방법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옛날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챗지 p t 인데 물어봐도 그런 대답 정확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준다. 그러면 이제 좀더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접속을 해서 알아보면 쉽잖아. 그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많아요. 이 종류 중에 우리나라에 좀 많이 쓰는 게 DBP야. 국내 학술 논문 서비스, KISS, 뭐법 분야적 국내 학술지 제공, RISS, 리스, 뭐 다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링크 제공해 준다. 학위 논문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무학자 등이 가장 저렴하게 학문을 맛볼 수 있다. 뭐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없다. 못 찾았다. 그리고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외국 데이터베이스에 판권이, 그 카피라이트가 외국 데이터베이스에 가져 넘겨져 있어 버리면은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검색해도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이게 물리학 분야에는 AIP라든지, EBSCO, 그 다음 뭐, Eric, 많죠? 쭉 내려가서, 보세요. 의학 분야에, 음악 분야에, 그 다음 사이언스 다이렉터에서, 뭐, 1800여종의 전을 제공합니다. 엘스비어에서 사이언스 파인더, 미국 화학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스쿠프스, 그 다음 뭐, 테일, 뭐, 스프링저, 많죠? 뭐, SIS, 윌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뭐, 크노벨,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챗찌 PT도 이렇게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접근 마음대로 열어놓겠습니까? 챗찌 PT에 물어보세요. 질문해보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이 전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지 못 찾아내는지, 그건 우리가 시도해보면 알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술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자, 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럼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쓸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가 있느냐? 응? 자, 어떤 것이 있느냐?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세금으로서 학술 딥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아마, 뭐, 회원 가입만 하면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뭐, 돈 내라 이런 거 아니니까 국회 도서관 이용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꼭팀 활동은 아니더라도 내 관심 영역, 검색 방법, 검색 엔진 사용하는 방법, 검색 결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써봐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에 학교 홈페이지에 자, 연결되어 있는 검색 엔진을 살펴볼게요. 자,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서관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우리 도서관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 전자자료. 아까 국내 데이터베이스 RISS, KISS, DBPR 보셨죠? 이겁니다. 이거 서치해서 안 나온다. 없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태양이 밤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 그래 얘기는 할수 없죠. 비가 오고 구름이 끼었다가 태양이 안 보이니까 태양이 없다. 그 얘기는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RISS, KISS, DBPR. 자, 이거 국내에 찾을 수가 있고. 자, 이것보다 좀 더. 자, 해외 전자전을.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EBSCO 헬스, 그러는 거. 간호, 간호학 분야 원문 정보 제공해 줍니다. 간호 쪽에 같으면 여기에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훨씬 좋은 자료 논문 볼수 있죠. 그 다음 밑에 자 이거는 뭐 미국판 보이저지를 초판부터 최신호까지 매월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는데 원본 그대로 고해상도 풀컬러 이미지를 통해서 19세기와 20세기 디자이너 사진과 뭐, Illustrator, 뭐, 등등, 이,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뭐, 색, 회사, 브랜드명, 등등, 많죠. 그죠? 그 다음, 에 m 랄 r 엔지니 Engineering, 컴퓨터, 컴퓨터 관련해서, 이,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Academic, 뭐, Video Online, 뭐 전주제 분야 총 5만 편 이상 학술용 비디오 자료 제공입니다 그 다음 이런 거 보시면 은 많죠 문제는 많은데 이거 내가 들어가서 쓰려고 러면 그래 허용해 줄까? 뭔가 요금 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요금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요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은 돈을 안 내고 어? 내가 돈을 내가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고 쓸수 있는 방법.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웃음>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찾아 찾아서 할수 있겠느냐? 그럼 이런 것들 만약에 좋기는 어때요? 우리 도서관에 바로 RISS나 KISS 뭐 이런 것 같이 d b p a 같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 걸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1년에 사용료 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못 걸어주잖아. 못 걸어줘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그래도 좀뭐 도서관에 이런 원문 찾고 이러는데 돈을 지불하고라도 링크를 걸어준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을까? 우리 학교보다는 뭐 개명대학교가 좀더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어가지고 더 많이 걸려져 있어요. 그 다음 국립대학은 이런 거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안 되면은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을 통해가 도서관에서 돈을 지불하고 볼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있는데, 그것까지 무료로 해줄 수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지 내가 못 찾았다고 해갈 수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아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국내에 여기에 들어가서, 리스키스나 dbpi에 우리가 메뉴 관련된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는데, 그거 찾기 전에 채찌 pt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채찌 pt 지금 설 수, 안 써보신 분손 드세요. 채찌 pt 다 써보셨습니까? 예, 챗 GPT 가지고 자 연구 관련 동향.